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이 현장은 지금 김양정동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영이 어, 운동장역, 성담대역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. 도보거리로 약 5분 정도 만에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.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도보거리로에 모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학군 걱정도 없는 곳이고요. 도보생활을 원하신다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현장이고요. 전용면적 약 20평에 실사용 면적은 3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 방은 3개에 어, 욕실 2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어, 타입에 따라서 지금 투룸 세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금액대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자녀 세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